저 너무 좋아해요. 귀중기 끼면 귀엽잖아. 저 진짜 오래됐어요. 좋아하는지. 어, 미도한테 호감을 보여주려면 이걸 해고 하고, 하고 가야겠네요? 호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귀중기낀 사람 만나본 적한 번도 없어요. 왜요? 어 그러게요. 네 오늘은 꽃 이유가 너드 대 너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평소 너드와 너드미의 차이를 아시나요? 잘생긴 거랑 안 잘생긴 거요. <웃음> 잘생겼는데 어디 잘 나가진 않고 나랑만 놀아주는 안경만 벗기면 잘생겨지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드릴 텐데 점수를 매길 겁니다. 너드미가 1점, 너드에 가까우면 9점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뿔테 안경. 이거 좀 보면 이거 잘생긴 건데 되게? 오늘 얼굴 다 빼고 해야 돼요. 아, 그냥 이거 아이템으로만 아유, 쳤을 때? 어,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드라고 생각합니다. 몇 점? 6점. 전 5점 줄것 같아요. 왜냐? 생각 없다 별로. 그렇죠. 나 뿔테 안경은 너드냐? 차원우가 뿔테는 꼈어. 그 뭐냐? 너드미. 나는? 너드. <웃음> 저는 이거 너드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뿔타운경 되게 멋있어 보여, 지적이고 저도 너도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뿔타운경이 패션스러운 뿔타운경이면안 돼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쓰면 은눈 반만해지는 약간 그런 안경. 근데 벗었는데 잘생겼어. 그런 느낌 어때요? 썼을 때 별로면 안 돼요. 아, 제가 ]니까? 생각하는 딱뿔타운경이 약간 모스코 스타일이어야 돼요. 모스코 안경이 뭐예요? 안경 브랜드인데 아. 첨부 이미지 해주세요. 첨부 이미지 맞나? 몇점 드릴 수 있나요? 4점으로 갈게요. 저 1점이요. 아, 네, 저도 1점이요. 교정기! 야, 이거는 무가 놀랐냐 <웃음> 누가 몰라? 나와봐. 교정기가 어떻게 너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해가 안 돼서. 아주 약간 가끔 바보 같은 느낌드들 수도 있잖아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웃을 때 갑자기 교정기 찌익. 양정훈이네. 나름 귀여워요, 교정기. 저 너무 좋아해요. 저 진짜 오래됐어요, 좋아한지 응. 교정기 끼면 귀엽잖아. 그럼 너도미에 가깝겠네? 응, 난 가까워. 어, 미도한테 호감을 보여주려면 이걸 해 하고 가야겠네요? 호감 포인트 중에하나에 근데 나 고른데 교정기 꼈으면 좋겠어. 아... 교정 다 끝나갈 때쯤. 조용이 8점 리고 계시네요. 그냥 별로다? 끼고 있으면 은그 라면 다 걸리고 맞아, 한, 이발 엉끼고 밥 먹고 뽀뽀하려고 하면 뽀뽀하는데 이제 키스 넘어가려고 하면 그정기에 껴있는 라면이 너한테 얹으라고 아, 근데! 교정기낀 그 사람 만나 본적한 번도 없어요. 왜요? 어, 그러게요. 저는 5점이요. 저도 5점이요. 땡. 5점... 아. <웃음> 뭐냐 이거? <웃음> 아, 이거 점수 매기기가 좀 그런데? 9점이요. <웃음> 저도 7, 8점? 7점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5점이라서 진짜 찐따 같아요. 제가 라고 붙인 건 보험이죠 어조이라는게 운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점에서 이게 너드 미가 될수 있나 아 그렇죠 그리고 어, 뭔가 어깨가 좁으면 이렇게 사람이 좀 웅크리고 음. 사는 거 같아가지고 네전 음. 음. 예, 너드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끔 어조이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우식 아어조이예요 그분이? 넓진 않아요 슬림한 체형이시죠 저는 최우식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건 최우식이어서 좋은 거지 최우식이 어조이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최우식이 어깨 넓으면 더 좋아했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자 체크무늬 셔츠 와내 과건데요? 대학생데요? 예 저는 이거 너도 미라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뭐 나쁘지 않은데 요 체크무늬 셔츠 많이 입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입는 게 하늘 색깔을 되게 많이 입어요 어. 체크무늬도 그 체크무늬가 무슨 무늬에 따라 달라요 이쁜 체크가 있고 이상한 체크가 있어요 색깔이 너무 많거나 조합이 상할 경우에는 그냥 시작해서 산거 같고 어, 너도 안 좋아하나 봐. 별로예요? 어, 전 체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체크셔츠 절대 안 입어요. 스타일적으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아, 뭐 너드랑 별개로. 어. 너드랑. 너도 미라고 생각해, 난. 난 모르겠어, 진짜. 나. 아니 이거 요즘 화보 찍는 거 보다 그냥 그뿔테 안경에 체크무늬 셔츠 끼고 가방 이렇게 탁 하고 캠퍼스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잘생겼던데? 잘생긴 사람 본거 아니야? <웃음> 3점. 네, 저도 3점입니다. 다음 엄청 큰 백팩 별개 다넣 너도 미네넣도두고 너도 미네. 저도 가끔 되게 큰 가방들 메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은 그 가방에 뭘 넣어요? 넣을 게 있나요? 여분의 옷을 넣는다든지 우산을 넣는다든지 헤어스타일링 수정할 거 이런 거 넣고 근데 그게 이만한 백팩이 필요해요? 어쨌든 백팩이 편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너듬인가? 좀 귀여울 수도 있죠. 오히려 째까는 것보다 엄청 큰 백팩이 낫지 않나요? 백팩은 저도 메고 다녀요. 제가 짐을 엄청 싸고 다니거든요. 나 이거 한 4점? 굳이 왜 저렇게 큰걸 메고 다니지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아... 패션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웃음> 과하지 않나. 뭔 상관이지?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5점이야. 마트는? 엄청 큰 백팩은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패션에 집중되냐안 되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패션에 집중하려면 엄청 큰 백팩은 보통 잘 하진 않죠 응, 이제 기능에 맞춘 백팩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이 안이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너들 가까운 게 아닌가 기능성에 맞춘 큰 가방이다 라고 하면 백팩으로 안 나오고 캐리어나 보스턴 백으로 나오죠 한 3점? 이거는 네, 저도 3점 야옹집사. 아.. 어, 어, 이게 왜.. 이게 왜 너드야? 이거 너도 미지. 난 1점 주고 싶어요. 나? 이건 1점이죠. 미지, 이거 절대 1점이지. 절대 지켜. 난 9점 주고 싶은데요. 왜요? 어 완전 1점인데? 이거 왜? 아니, 너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내가 안 했어도 1점이야. 너무 네. 귀엽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내가 맨날 보러 가야지. 동대 지나가던 패션 힙하게 입은 사람한테 집에 고향 있냐고 하면 그렇다 할것 같은 거. <웃음> 맞죠? 네. 근데 너무 귀엽다, 1점. 안경 다리 테이프 수리. 아, 이거 너드. 아, 이거. 이건 너드죠. 아니, 이러고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어, 귀찮아가지고, 안경집 가기가? 그럼 진짜 태어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경이 후심을 당했나? 이건 구점입니다 <웃음> <웃음> 렌즈를 사. 아 이거는 뭐이 사람의 마음이 무상해서 좀 늘리겠습니다. 뭔 상관인가 싶다. 아, 나 그런 적 있고요. 다리 고생하면 붙여서 살아야지 뭐 어떻게. 나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한 싸워가지고 안경테 부러진 거그럼 어떻게? 엄마,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고. 부부러졌다고그 부러, 어떻게 그 안경 씌면 눈도 안 보이는데 당연히 붙여서 당겨야지. 그건 다 붙여서 당겨야지. 그거안그고당기냐 그럼 수업 들어올 때 씨발 아, 눈안 보여가지고 선생님 뭐라 하면은 안경 써 아직 안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이러고 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웃음> 그랬어요? 네. 오 많이 힘들었겠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너드대 너드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웃음> 보시면서 어땠어요? 진짜 이거 한끗 차인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좀 어이없었던 게 고양이 집사가 왜 너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응. 이 보기는 잘못됐습니다. 어. 사실 너드와 너드미의 차이가 이제 갈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에 대해서 패션이나 이런 거에서 아무런 공부나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너드라고 보여지지 않나. 아 나는 애초에 너드미란 말이 어불성설이다. 어드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싸들이. 그건 맞아요.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기만하는 사람들이라고. 나 같은 진짜들은 생겼도안 해. 예스! Yes. 하나, 둘, 셋! 뿅! <웃음> 자, 오늘 너드랑 어드미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게 뭔 상관일까요? <웃음> 아, 진짜 왜? <웃음> 이상한 사이드샵을 집중을 하면 은 보낼 걸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인사들의 기만이다. 다 당신 얘기하세요. 당신을 있는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웃음> 있는 자체로 같이 있다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다면요? 열심히 이해라 엄청 큰 백백. 백백. <웃음> 너 해봐. 백팩. 나면안 되지? 엄청 큰 백백. 백백. <웃음>